나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. <뙤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는 맛있는 거 같은데? 이것도 가게들 그리고 이거도어 <freakin> <Projekt> <psychwszy> 이거 제일 신기한 거에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킥보드가 꼽꼽하다 있어요 떨어져요 <spreadsheet> 아침 식사하고 있어. 요 아침 식사 오늘. 만하나 a n 나 물. 다른 거 없습니다. 이게 바로 a 란 d 샌 i n l a n d Finland. f i n l 지금 아침 식사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홉시도 안 됐지 아직은 예 yeah. 지금 시간이 아홉시 어, 아홉시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예. Yeah. 근데 여기 일단은 가게 문 닫아있어요 가게 아니고 그저기 식당들이문 음. 아직까지 닫아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핀란드전 어, 물가가 비싼 편이에요 많이 네. 어, 근데 그래도 슈퍼에서, 슈퍼에서 산게 네, 괜찮은 거 같아요 샌드위치 하나에 그렇거 얼마야? 국3 유로, 음. 3 유로, 한국 아, 한국 음.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아국 한국 한국 한국 아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에국 한국 한국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안추웠어 오늘 하루 중에 헬싱기에서구경하려고 했는데 어, 너무 추워서 어떻게 안 좋을 것 같대요 근데 아,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추워야 돼. 바람도 갑자기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침이 좀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, 지금 너무 추워서 아, 이제 어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,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하게 입고 와아 가은 역시 이른 가을은 추운 가을이다. 어. 어. 어. 어. 어디 운이 너무 좋아서 갱신좋아 가지고 바람도 고양 펫까지 있는 게 진짜 저서든 죽지 않아요.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지 이제 여기 종류가 양안고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지만 가격이 좀 다른, 다른 편이라 어디에서 먹어야 되는지 고민 중 여기 맛있게 생겼 <웃음> 나도 잘먹겠습니 <웃음> <잘 먹겠습니다. 웃음> 진짜 맛있겠다. <웃음> 마, 맛있는 것 같은데? 음, 맛있다. 13유로에 가격도 괜찮은데. 아니, 저 집보다 야채 훨씬 많이 줬어. 음, 맛있어. <놀람> <놀람> 화장실 아, 여기 화장실 원래 유럽에서 한국은 한국은 한비싼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시베리한에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성으로 들어간 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 이겁니다 이거요? 어 그래서... 눌러보겠습니다 어눌러와 <웃음> 이거 물이 끝나면 바람이 나와요 아 그래? 오케이 곧 끝날 거예요 바람이 요 <웃음>